각도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고질인데 아, 안녕하세요. 아, 전 이제 일어났습니다. 항상 브이로그를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얘가 지금 고장이 나서 아직 미러리스를 들고 있고요. 아, 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아. 아, 잠시만요. 아네 아, 아이고 어네저 아침 모습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는 아침에 이렇게 생기... 아, 생겼고요 <웃음> 지금 보시면 아 방이 아주 아주 엉망 엉망진창입니다 네 아, 어제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맥주도 한잔 했는데 어 들어오니까 막방 치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예. 네. 그래서 푹 자고, 오늘은 또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 한번 상쾌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영상을 하고 브이로그는 아직 제대로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아주 그냥 낱낱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몰라, 좀 길게 만들어 볼 거예요. 뭐 볼테면 봐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아... 아... 이 에어팟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노래 들으면서 청소기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흥분을 가다앉치고요 어, 지금 밥솥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하는 동안 아 힘들어 씻고 밥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찍고 오겠습니다 잘 나오죠? 네. 목소리는? 하나 둘셋잘 들리죠? 네. 아왜 이렇게 낮아 이거 아참 제가 이제 그 완벽주의적 성향을 좀 버리기로 했습니다 1일 1영상을 뭐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막좀 너무 정갈하고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우리 이 부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집병엉인 것도 좀 보여드리고 뭐 사람 사는 게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보여드려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 아닌 부담이 그동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 빼려고요 사람! 나도 사람인데! 에? 나도 사람이다 라는 뭐 느낌으로 어, 그런 의미에서 네, 밥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본 왔으면 이렇게 말도 잘 못해요 자뭘 먹어볼까 저는 아침은 거의 고정적으로 닭가슴살을 먹고요 음.. 닭가슴살을 좀 삶아야 되니까 그동안 오늘 또 흰빨래하는 날이어서 네, 흰빨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샴푸 다 썼어요 울샴푸 오늘 꼭 사야 됩니다 메모 울샴푸 사기 물, 샴푸, 샴푸 꺼내놔야 돼, 꺼내놔야 돼어 시끄러, 어 시끄러 제 밥을 소개시켜드리면 여기 위에 이제 밥이 있고요 닭가슴살, 양파, 네, 이게 계란후라이 뭐 이런식으로 해서 항상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 얼굴이 더잘 나오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혼자 맨날 밥먹기 심심했는데 아 세탁기가 돌아오고 있네 말좀 하자! 아... 그냥 먹을게요 일단 세탁기 종해졌어요 세탁기 종해졌을때 제가 말좀 할게요 저는 뭐 아침에는 이렇게 차를 먹는 거안 좋아하고 그냥 요좀큰 볼에다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아, 퍼먹는 게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설거지 할 것도 없고 뭐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 먹을 필요 굳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닭가슴살이 좀 질릴 수도 있지만 음. 하도 먹었더니 그냥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냥 우리가 뭐 공기를 마시고 살듯이 저는 이제 닭가슴살을 습관적으로 먹 습관적으로 먹고 뭐 계란 후라이는 정말 맛있는 거는 뭐. 누구한테나, 네, 다 그런 거일 거고. 저도 양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양파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대요. 그래서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도 많이 먹고,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 먹고. 그렇습니다. 아, 진짜. 먹방 하시는 분참 대단하신 게, 좀 말, 먹으면서 말을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먹방이 다 영상이 긴가?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 말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음. 아, 저도 한때 먹방 꿈나무였는데, 엄청 많이 먹진 못하고 그래도 그래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친구들 항상 그래요. 진짜 잘 먹는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못 먹습니다. 그냥 정량이 최고예요. 제 때문에 조금 이다 찌를게요. 아이거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이걸 미쳐 생각하지 못했어. 아 어리석었어. 퍼포먼스 레가 다 돼서 빨래를 놀아야 하네. 오, 너 귀찮아. 누가 좀 놀아줘요.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으니까 설거지할 때도 좀덜 심심하고 좋네요. 원래 항상 설거지할 때는 여기 찬장을 열어가지고 뭐 유튜브를 켜놓고 보면서 하는데 사실 요즘은 1인 가구 아니면 뭐 대가족 할거 없이 만약에 누군가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웃음> 다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네. 은근 설거지할 때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설거지할 때는 어좀 설거지를 신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딩고의 그 킬링버스 있잖아요 네. 창모의 킬링버스를 주로 많이 들어요 설거지할 때네 안녕하세요 창모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이제 스무 살에는 고시텔같은데 살았었고 21살때 자취 처음 시작해서 21살, 2년 군대 갔다오고 24, 25, 26 와. 벌써 자취를 4년을 했네요 지금 이제 5년차고 오래 됐다 이제, 이제 헹궈야되니까 네, 헹궈면 시끄러워요 소리가 겹쳐 들린단 말이죠 얼른 씻고 다시 쫑알거리러 오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희 집 최대 장점 해가 아주 잘 듭니다 남향이에요 남향 휴 도라지 생강차를 마실 겁니다 요즘 목이 조금 <웃음> 칼칼리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코로나에도 좋대요 요즘 사실 건강관리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티백으로 나온 도라지 생강차를 한잔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오픽을 준비해요 다음 주에 당장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준비기간이 좀 길진 않지만 음 유효기간이 다 됐어요 제가 2년 전에 너무 일찍 보는 바람에 유효기간이 다 돼서 네 오픽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왜 운동복을 입고 있냐면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운동하러 갈 거예요. 요즘 요즘은 보통 그래요. 아침 먹고 약간 한 시간 동안 뭐 작업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러 딱 가면 그 시간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요렇게 운동도 할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북적이는 데 가는 게요즘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또 운동을 안할 수도 없고.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또 플래너가 있습니다 제가 좀 플래너가 많아요 네 요런 위클리 플래너도 있고 <웃음> 원슬리 플래너도 있고 다이어리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종이 잘안 쓰고 다 이제 구글 캘린더 쓰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것 역시 미니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좀 오피 계획을 조금 최대한 최대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디테일하기에 한번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좋다 제가 원래 차를 잘안 마시는데 최근에 이제 차 마시는 게좀좋더라고요 아참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죠 보이나요? 이게 이제 티스트레이너 라고 치면 나와요 이게 굉장히 편한게 집에 찻잎이 있으시면 자 열어서 찻잎을 푸고 닦고 그냥 물에 팍 담가 비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우러나오거든요 그리고 씻, 씻기도 굉장히 편해요 이게 잘 빠지기 때문에 찻잎이 네, 가격은 만원? 12,000원? 12, 뭐 그정도 할걸요 인터넷에 티스트레이너 치시면 바로 나올거예요 이렇게 끼워놓기 좋고 흰색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요거랑 세트로 맞추느라고 까만색으로 했는데 네? 좋죠? 괜찮죠?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아우 좋 끝? 아우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불안불안했는데 음, 확실히 계획을 세우니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하는 것이 뭐돈 띵크 저수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갈겁니다 어제 좀 운동을 빡시게 해가지고 아직 근육통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니까요 고프로로 카메라를 바꿔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찍고 있던 거는 카메라가 요만해요 어 너무 커 사진은 좋은데 너무 커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작은 거 빨리 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헬스장이 집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냥 맨투맨만 하나 걸치고 다녀오려고요. 아,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네요. 음. by a feeling goes beyond. 근데 날씨가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바람이 불어서 춥네요 땀이 식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 어깨가 털렸어요 그냥 어깨가 다 털려버렸고 오늘 뭘좀 점심으로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채끝 짜파구리가 또 먹고 싶어져가지고 채끝살 있으면 한번 사보고 아니면 뭐 그냥 짜파구리만 먹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양파랑 파도 없어가지고 좀 사야돼요, 사기는 마트에 체크살이 없어가지고 그냥 짜파구리 안 먹고 새우만두를 샀습니다 갑자기 땡겨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새우만두 쪄 먹을 거예요 파랑 양파도 사가지고 음, 간장에 해서 양파 채 썰어가지고 먹고 좀 요즘 소화가 조금 잘 안돼서 양배추도 좀 삶아가지고 같이 먹을겁니다 저는 렌즈가 없기 때문에 찜기를 씁니다 찜기를 올려놓고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양파 좀 보세요 이거 너무 이 양파 왜 이렇게 커요? <웃음> 아, 살다살때 살다 이렇게 큰 양파 처음 보네 한 3일은 먹을 수 있겠는데 내가 안 나오네 내가 나와야지 내 얼굴이 나와야지 헤이, 됐다 운동을 다녀왔고요 네, 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 새우만두 새우만두 보실래요? 포커스 오케이 와 제가 한번 간장에 찍어서 종지가 있었는데 종지가 얼마 전에 깨져가지고 버렸습니다 밖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네. 양파 채를 썰어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일 안 잡히노? <웃음> 난리났다. 아 진짜. 아무 와일하노 뭐 진짜. 아. 따른 먹자. 자, 이거 넣고 양파 채 넣고 똑같잖아요. 제가 속을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 오. 양파찌 진짜 잘 썰었다 완전 잘 맞아요 아 맛있어 행복하다 이제 운동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양배추 쌈으로 한번 싸먹어볼까요? 저는 양배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쌈으로 싸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찍어서 양파와 함께 아 이거 엄청 큰데? 넣을 수 있을까? 음음 음, 음. 음아 너무 맛있다 이거 음. 이 뭔가 입안에 온기가 싹 퍼지는데 음. 양배추는 부드럽고 이 양파는 아삭아삭 씹히고 새우는 탱탱하니까 야 이게 삼박자가 맞네 이게. 맛있네요 <웃음> 너무 맛있는데 <웃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오늘 리습니다 건물 내에 과 관련하여 <목소리> 전안 펴요. 전안 펴니까 우리 집은 좀 끄고 해주세요. 제발. 아 진짜. 어, 영상 찍을 때마다 맨날 담배 방송이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대체 건물 안에서 왜 피는 거예요? 이거 화장실에서 펴도 냄새 올라오고 베란다에서 펴도 올라가는데 난 담배 냄새보다 이 방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건물 안에서 좀 피지 마세요 좀 아, 진짜. 새우만두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운동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 진짜 기분 좋아요 나른해져요 자고 싶어 한숨 자고 싶어요 <웃음> 하지만! 할게 너무나 많다는거 사실 지금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좀 졸리네요 이제 딱 10분만 잘게요 이거는 계획 없는 일이지만 운동도 빡시게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약간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 졸립니다 <웃음> 딱 10분만 자고 일어나서 마고 가겠습니다 아, 10분 후 해봐요 어우 아, 피곤해 어우 아, 아, 10분만 잔다는게 한 30분 잔거 같아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그래서 피로가 풀리네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공부할거예요 화이팅 오픽 쳐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픽은 이제 여러가지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에 대한 예상 질문 예상 답변을 또 대비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분야별로 네, 답변을 써놓고 무한반복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한 두어 시간 정도 빡시게 해봐야겠습니다 자기소개하기 Hi Eva,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un Yu and I'm 27 years old. I have a small studio apartment where I live by myself. It's not s o s p a c i o u s but good enough to live alone. I'm currently a senior majoring, uh, majoring in politics. To be honest, I wasn't interested in my major, but as time goes by, I think it's pretty attractive field. 나의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 어떠? 어디 있고 어떻게 생겼고 뭘볼수 있는지.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뭐가 있죠? 우리 학교 뭐 야경 예쁘고 뭐 노천극장 있고 지하철역 연결돼 있고 또 뭐가 있지? 하여튼 노픽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질문당 2분 정도 답변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줄줄 풀어내야 돼요. 그게 문제야. 자그 다음 질문. 좋아하는 교수님. 사실 이게 문제예요. 좋아하는 교수님 없거든요. 슬픈 슬픈 일이지아 있다 있다 아 있긴 있다 있는데 학점을 너무 안 주셨어 저한테. 아 진짜. 하... 어 오케이 됐어 오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오늘 할당량을 다 채웠어 제가 이제 글을 써요 뭐, 뭐 엄청 대단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루에 하나씩 짧은 글을 한번 남겨보고 있는데 뭐그 시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뭐 생각할 시간도 되고 뭐글 쓰는 거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네 많이 배우고 있어 가지고 이제 좀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은 저기 침대가 잘 써져요. <웃음> 침대에서 이렇게 딱 벽에 기대서 쓰면잘 써지거든요. 따라 와요 바로 팔로미. I've been missing the way you touch me baby. Kisses on my neck and the love you gave me. Mm -hmm. When I think about it I go a little bit crazy. It's got t be more than 아 배고파 갑자기 배고프지? <웃음> 저 엽떡 시켜먹어도 되나요? <웃음> 아니 갑자기 배고픈데 갑자기 갑자기 또 엽떡이 먹고 싶네 희한하네 아 요새 요새 좀막 땡겨요 이것저것 땡겨가지고 네, 먹어야겠어 요즘은 먹고 싶은 건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막 땡길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오늘또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요 아 맛있겠다 시켜서 딱 반만 먹어야지 난 오뎅을 좋아하니까 반반 저는 반반 먹을래요 중국당면? 중국당면 하나만 추가해야지 저는 덜 매운 맛을 먹겠습니다 오리지널도 많이 매워서 매운 거 먹으면 속 쓰리니까 오케이! 딱 보기 전까지 글을 열심히 마무리를 해봐야겠네요 끝! 엽떡 먹을 시간이 왔어요 짜자잔 짜자잔 맛있겠죠? 여러분 제 일상이 뭐 요새 이렇습니다 네. 일어나서 밥먹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밥먹고 공부하고, 낮잠도 자고 자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어묵, 어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낮 포커스! 포커스! 나 빨리 먹어야 돼좀 도와줘 포커스! 옳지 잘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이거는 이걸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음. 아, 요새 조금 매운 게좀 많이 땡겨요, 제가. 왜 그러지? 그뭐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습니다. 중국 당면은 제가 작년에 처음 먹어봤는데, 와, 이 맛이 독특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어우. 세상에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좀 물건들을 이제 요즘잘안 사거든요 먹어볼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그러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음. 음. 그래서 요즘은 딱히 맛집을 간다기 보다는 제가 안 먹어봤던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낙곱새도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올해 낙곱새 처음 먹어보고 뭐좀 땡기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먹으려고 하는 네. 사람이 음? 그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죠? 잘 먹어야 돼잘 음. 이 브이로그가 아마 12시에 가까이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면 편집 아직 하나도 안 했으니까 <웃음> 여러분 보시면 아마 배달의 민족허 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떡음 음. 원래 혼자서 집에서 밥 먹으면 이렇게 말할 일이 없는데. 아! <웃음> 알려주세요! <웃음> 주먹밥은 안시켰습니다 주먹밥까지 하면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이세 개를 동시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어메이징 하다 진짜 먹방 이렇게 하면 되나요? 뭐 먹으면서 말이 되네 오늘 해보니까 오늘 벌써 두 끼를 그렇게 먹어서 그런가?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저맛있다말 밖에 안 하죠 <웃음> 사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도 좀참 쉽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약속 잡은 것도 막 취소하고 그러시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혼자 있는 게좀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맨날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하루를 잘 보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외롭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 일상을 공유하니까 참 좋네요 응.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엽떡하면 그 교촌 허니랑 진짜 궁합이 좋잖아요 단짠단짠의 조합이랄까? 저도 그거를 인터넷에서 막 보기만 하고 <웃음> 작년인가 처음 먹어봤는데, 아, 진짜 완전 꽂혀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엽떡도 좋아하고, 허니콤보도 되게 좋아요. 아, 슬슬 올라온다. <웃음> 그 중국 당면은 엽떡에 넣어도 맛있지만, 일단 마라탕 넣을 때는 저는 꼭 넣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지웠잖아요. 근데, 진짜 인스타그램 지우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인스타 계속 했으면 지금처럼 일요이일 영상 성공적으로 잘 못했을 것 같고 다른 거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잘 못했을 것 같고 확실히 지우고 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해버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얘기를 할 말씀드릴 거지만 s n s 의 폐해가 어떤 건좀 느껴지기도 하고 뭐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잘 안됐으니까 일단 한달동안 없이 살아보기로 했으니까 한 2주 남았거든요 2주동안 더 살아보고 후기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웃음> 지금 1시간 10분 남았어요. 제가 과연 오늘 브이로그를 잘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편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몇 시간째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혼신의 다... 아, 좀 일찍 일찍 편집을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더 멋진, 더 좋은 퀄리티의 브이로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만나요. 네. 안녕. <웃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웃음>